전체 체륵! 룩! 두개의 요우 규리! 에헤이 퐁퐁! 퐁퐁 하룻! 하 뚜뚜님 다이상. 준비되셨습니까? 지난번에 못 깨부순 하늘 오늘 깨부수시죠 주황코어 막타만 양보해 주신다면 최파이가 <웃음> <선도 하는> <웃음> 지난번에 잠깐 잠적을 탔었는데 자네 어디가 나음음음 저 찾으셨습니까 박사님? <웃음> 불리하면 그냥 소복으로 변신하지 불리하면 <웃음> 음. 아무래도 두끼로 한번 쳐야겠다 <웃음> 저를 찾으셨습니까 중대장님 <웃음> 아 돌아왔구만 <웃음> 음. <웃음> 그럼 저는 사전 염탐 좀 하고 오겠습니다 같이 가자 어 같이 가시죠 저도 지금 너 물갈퀴 없지 근데 <웃음> 저 삼지창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빠른 속도야 시에나 우와 이 물갈퀴가 말이 안돼 그래서 물갈퀴 필수야 근데 삼지창도 좋긴 좋네 전멸 대유체화 같은 느낌? 환팬이 진짜 저쪽으로 붙어 먹었나? 그니까 왜 어, 안오지 일로? 자연스러워서 몰랐는데 이 우리 팀이잖아 원래 아니 왜 안오냐? 몰랐네. 어, 왜 안오지? 제왕님이 잘해졌어 아니 씨 그만 아, 질척거리는거였습니다 아, 저쪽가서 또 질척거리고 있는거야? 중대장님 한 편이 목소리가 저 찾으셨어요? 저가 어. 필요하세요? 어? <웃음> 아니, 필요한게 아니라 원래 우리팀이잖아요 <웃음> 아니, 재환님 쪽에서는 대우가 괜찮더라고요 차대보험도 잘돼있고차대보 <웃음> <웃음> 아니, 이걸 고르네? 이제? <웃음> 아니, 오기 싫으면 오지마라 에 아이 또 국민들 하나하나가 소중한데 이렇게 맥지시게요? 아니 저 질척거림은 또 뭐지? <웃음> 아 저쪽팀에 연비님 있구나 <웃음> 아, 아 그런 걸구만 아, 그런 걸 이해해 드릴게요 아.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노란나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아유 연애 사업을 또 방해할 순 없고 나 요즘 예민하다 <웃음> 어? 제왕님 아니, 정문에 있는데 아끼는 동생 데리러 왔습니다 너무 질척거려요 얘. 재장님저 가는데 마중 안나와주시잖 여기 다 나와 여기, 있는데 여기 니만 있는데? 없어. 아, 아, 나와 아. 있는데 혼자 <웃음> 안 나온 거예요. <웃음> 아니 얘 자꾸 내 옆에 있어. 야 빨리 가. 아 그런 말 하죠. 아니, 누나. 아말 하죠. 아니, 누나. 연비야 너가 이해해라. 내가 아. 제가 맞네. 아, 요즘 한창 때라 어쩔 수가 아니. 없다. 아 진짜. 아. 나도 모르겠다. 가자. 어, 네. <웃음>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 <웃음> 하나으로 컨텐츠 하고 있고요. 아, 어. <웃음> 가시죠. 안 빠나. 아유 또 야라 시작 도 때려야겠지? 못 때리게. 몽축몽축 <웃음> <멈추>. 아우씨. <아유>, <웃음> <죽여, 죽여. 웃음> 야 때려. 죽여, 그냥. <웃음> 아, 다 써. 나죽여죽여 아, 그냥. 죽였어 진짜로? <웃음> 됐다. 어. 정말 힘들다 이 힘들어 데려가요. 오케이 들어가시죠 정보 알아온 거 있어? 저기 뭐 다이아 한 세트 있던데요 그리고 국보가 회복됐어요 국보 회복된 건 알고 있어 그리고 어. 땅굴도 있고요 땅굴 어디있어 있는 거 말아요 뭐 했어 지난번에 뭐 <웃음> 스파이처럼 굴더니 바다신전 밑에 타격 클거라 매. 어? 타격 컸어 사람들 막 난리 났던데 거기 뭐 돌검이랑 철칼 밖에 없던데 그 자원 엄청 거기다 꼬라박은 거야 맞아? 음. 그래, 그래 놓고 다이아가 한 세트 있다며 근데 그거를 빼오는 거 양심이 가책이 느껴가지고 아아 지금 봐 너가 그러니까 큰 스파이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나 스파이 못하겠다고 마음 가슴이 아프다고 그녀가 질거 같아서? 다이아 가족야 지금은 늦었지 야 어? 얘들아 응? 음? 음? 다이아 왜 이렇게 없어진 거 같지? 다이아 스물몇 개 있었던 거 같은데? 제가 또 어? 숨겨둔 다이아를 챙겨왔습니다. 아니 근데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회복됐어 저쪽 피. 저쪽에 넘겨주기엔 좀 아깝지 어. 않습니까? 음... 한 열아홉 개 정도? 어 나쁘진 않은데. 야 이걸로 일단 또 다이아가 뭐 만들 수 있는 사람 만들고. 어 혹시 손 났는 사람 돌블록 좀 가지고 와봐요. 경계선 있죠 경계선. 여기 돌블록으로 막아놔. 이거 너 타고 넘어올 것 같아. 아 그러네. 여기로 오겠네 여기로. 이거 싹 막아야 돼. 야, 우리가 멋있게 선전포고 딱 할까? 그냥 전체 채팅으로. 어. 현 시간부로 너희들은 포위됐다. <웃음> 아니. <웃음> 이 바닷속을 전시 상황으로 규정한다. 아, 너무 주저리주저리인 거 같은 느낌이니까 짧고 굵게 마함 싸울래. 어때? <웃음> 마함 싸울래. 이 안에서 한 나라만 살아남을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는다. 가나칸 제왕국의 군사들은 회가 되어라. 꽃시가 되어라 응. 가로열고 새 꽃이 가능 혹시 소주 한잔이랑 같이 가능합니까? 플러스 소주 캬그 리뷰 오. 이벤트 해준다고 플러스 별점오점 리뷰 이벤트 <웃음> 사장님이 맛있고 음식이 친절해요 이게 전쟁선포 맞는거죠? 사장님이 친절하고 아니지 음식이 친절하고 사장님이 와있어요 어? 어 가자! 자두과자! 응? 음? 뭐라고요? 아 자두과자? <웃음> 그거였구나 아 자두과자! 아, 아 잘못 잘못 읽었어 전쟁이 시작되었다! 무야호! <웃음> 어? 기 뚫을 수 있어? 좋아 좋아 무지 막지하게 세고 빠르다고 오, 오, 안 돼, 안 돼. <웃음> 어 안돼 안돼! 어안돼라고 한거치고 너무 빠르게 반응했다 나어 뭔가 크리티컬 들리간 기분 나이스. 어 치고 빠지기 치고 빠지기 정신 없지만 뚜뚜 형 신났어. <웃음> 뚜뚜 형 신났어. 아, 상대방들 못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어디 뚫었는데 지금? 우와, 오, 점프 너무 세게 하는데? 야, 근데 국보까지 가는 길 어디 뚫었어? 아 이쪽인가. 아 옵시디언으로 막아 버렸어? 어 때리는 소리 들려 근데. <웃음> 아이고 안되겠다 이거 자원낭비할수있다 어이씨 아파 아파 어이야 이거 지옥이야 이거? 들어오니까 못나가버리네? 이거 캐버려 지금 여기 작업중 여기로 오면 좋아 보고하겠습니다 뭐죠? 국보 바로 밑에 땅굴 완성했습니다 <웃음> 지금 국보 보호하는거 지금 거의 다 부서가긴 하거든요 이쪽. 아니 뭐야 어이, 씨, 우와, 뭔, 뭔 속도야 아우씨 내가 어떻게 뚫어놨는데 이걸 다시 우리 코어 괜찮나요? 우리 코어?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어 아, 맞는다 맞는다 뭐라고? 우리 코어가 어떻게 해? 맞고있어 맞고있어 맞고있어 우리, 우리 근데, 코어가 어떻게 해? 저기서 땅굴 뚫어났습니다 이거 이거 캐야돼 야야야야 이거 소센테 때문에 접근이 안됩니다 이거 한편아 뭐해? <웃음> <웃음> 집으로 한... 돌아갈게 야 우리 집 밑에 땅굴이 있었다고? 나 어차피 밥다 먹었으니까 잠깐 집에 갈게 그 코어를 감싸고 있는 흙요석을 깼다가 들어간 다음에 다시 설치해서 지금 구멍이 없으면 들어갈 아! 구멍이 야 이거 우리랑 똑같은 작전 썼어 곡괭이 곡괭이 저두명 들어갔다 우와 이거 깨지는 소리 봐야 미쳤어 야야 야, 망했어 야야 야, 빨리 빨리 빨리 뚜껑 열어 빨리 공격진도 서둘러야 돼 시앤아 거길로 안내해줄 수 있어 다비솔라야 수비 맡긴다? 한개 깼어 한개 깼어 한개 깼어 빨리 들어가 들어가 빨리 들어가 줘 가위든 사람들 지금 밑에? 어. 이게 우리, 우리 코어 치려고 어떻게 되나요 지금? 확인해줘 확인해줘 한대 때리면 돼, 요 한대 때리면 돼. 요 오천팔백 백비슷다씨오이거돼이 이게 하이퍼루프 지 바로 국보 밑에.. 말 그대로 바로 밑에 올라가요 아 <웃음> 여기구만 이야가자야 <웃음> 이거 한참 때릴수 있을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슈퍼클릭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아아야 옆에 누구 왔는데 왔어요? 어어어나 누가 날... 날 때리는 거지? 하, 아니, 삽 하나만 만들고 아 여기 있다 <목소리> 야 여기. <목소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목소리> 여기 틈새로 나 때리고 있었어 가서 뚜황님 네. 모셔와 <목소리> 알겠습니다. 막타를 양보하기로 했다 여긴 내가 지키고 있겠다 나 지켜? 오장군 나 지켜? 아, 지켜. 정보가 가겠습니다 와씨난 버틸 수 있어 난 버틸 수 있어 수비팀 비상시에는 스펀지 이용해서 우리 국보 주위에 물 빼버리세요 네 물빼기 작업 들어와있습니다 지금 말고 지금 말고 어... 저 왔습니다 자 여기 이 자리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왔습니다. 저 왔습니다. 저 여기! 이 자리!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여기서 여기서 시프트 누르고 위를 보면서 자, 여기 다 숨어있었어! 자 이거 뭐야 이거! 이것들 뭐야! 왜! 아 이거 아니, 총새치 보이길래 아 총새치네 우리 팀이지? 했더니 어 아니냐! 잠깐 총새치 우리 팀 아닌데 해가지고 총새치? 어! 자식들이. 총새치 배신했어! 뭐야! 우와 어? 이 나쁜 자식 이거 아 순간 총새치 이름표가 주황색으로 뜨는 거야 또이름표 주황색 아니지 이거. 어, 노란색이 노란색이야. <웃음>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2000! 2000! 왔다 왔다. 어 뭐야 뭐야 뭐야. 왔다 왔다 왔다. 야, 나무 설치한다 갑자기. 아이고! 어칠수 있지. 칠수 있지. 어, 오히려 지가 뭐라? 갇혔어. 오히려 지가 갇혔어. 뭐라? 지금이야. 100, 가자. 100, 100. 가자. 100. 100. 900. 900. 900. 가자. 700. 통일 가자. 300! 우후! 200! 200 100! 제왕국의 레알크크를 마지막으로 <웃음> 부승부로 하지 않을래? 저 배신자 자신 17 6가자 나이스! 우후! 자다 뚫고 나가시지요 끝났다 한 사천대까지는 거의 비슷했어 근데 네, 그 시점에 땅굴로 2차 진입을 했는데 딱 그때 빗솔님한테눈 마주쳐가지고 아, <웃음> 아 거기서 이제 청새치 H의 배신이 밝혀지면서 잠깐 얘어디있어 근데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청새치 일로와 아, 오해십니다 아, 사장님 청새치 대가리 받고 나머지 집파 씬이가 부러웠단 말이야 나도 썸네일 하고 싶었단 말이야 나도 썸네일에 개 멋있게 나오고 싶었는데 아 괜찮아 우리 쪽 썸네일을 멋있게 나오면 돼. 혹시 자네 그 K 드라마에서 나온 김치 사대기라고 들어봤나? <웃음> 빵 사대기. <웃음> <웃음> <웃음> 오늘도 빛났던 C 파이의 땅굴이 있었으니. <웃음> <웃음> 아류는 원조를 따라갈 수 없는 법. 여기 땅굴을 파서 이 흑요석을 미리 뚫으라고 시켰어요 애칭한테. 음... 뭐야 지난해 차부터 얘기되고 있었던 거야? 2회 첫쯤에 이미 H 님이랑 작당 모의가 됐었어요. 진짜로? 어떻게 배신을 해? 쓰레기네. 와. <웃음> 야 너만큼 쓰레기가 여기 더 있을까? 와. <웃음> 다들 저희 왕국으로 들어오셔야겠죠. 자 일단 H 마지막으로 가고 다들 머리를 조아리십시오. 다들 <웃음> 일렬로 숙이거라. 허리 어, 어, 허리. 어디 태왕국의 주민들이 고개를 빳빳이 드느냐? 허리 허리 허리 똑바로. 너나 와. 아, <뇨 stops> 괜찮아. <웃음> 괜찮아. 그래도 꼴찌는 <꼴질을> 면했어. <웃음> 어? 두번짜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웃음> 진짜 죽였다. 때리기저를 빨리 때리기저를 빨리. 죽었어. 오케이. 아, 어. 아. 더 숙여야지, 엄지야. 때리겠지? 어. 어, <웃음> 고개를 팍 숙이거라. 어, 그리고 성세치한테 돌을 던지시오.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죽이지 말고 돌을 던져말이나 주황국 혼자 있어요. 팀은 이렇게 배치가 됐으니까 자주왕 <웃음> 왕국으로 쳐들어가자. <웃음> 나 노랑님 깨워줘. 아 이건 왕따잖아래. <웃음> 이너 우리 왕국은 울어. 우리 로카 왕국으로 통일됐음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웃음> 다, 다 찍었습니다. 와. 좋았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리하여 H는 평생 청세치로 사는 저주를 받게 되는데. <웃음> 뭐야, 이거 청세치 H 캐릭터 서사였냐고. <웃음> <웃음>